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짜잔 네 드디어 실버버튼이 도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실버버튼이 제 눈앞에 있다니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박싱 영상을 찍는게 유행이라죠?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초원에또 있네 오 대박 자, 편지도 왔고요. <웃음> 짜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실버 버튼에 당뇨 치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미스테리 삼각형과 내 모서리 테두리 속 안에 숨어있는 당뇨 치료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가 있다면 흔히 어떤 기관이 망가졌다고 하죠? 네, 바로 췌장을 많이 생각하시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니까요. 를는 그렇죠? 또한 당을 태워버리려고 근력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근육을 많이 얘기하죠. 를 그리고 세 번째로 공복상태일 때내 당을 관리해주는 간. 자, 그래서 췌장, 근육, 그리고 간. 이렇게 세 기관을 당뇨 치료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세 기관을 공략하는 약을 사용해 봤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제 실버버튼 테두리로 넘어가면서 최신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당뇨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셨나요? 우리 뇌는요 보통 얼마나 먹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시작되면서 이 제어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한번 숟가락을 들면 멈추기 어려워지고요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뇌를 치료하는 치료제인 GRP1 에고네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흔히 입맛이 줄고 몸무게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내가 본래 먹어야 하는 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당뇨뇌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기관은 내장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식욕을 정상화하는 치료 성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GLP-1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장에서 나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이 음식이 내장에 다다르면 요이 GLP-1이라는 성분이 배출이 되면서 이 GLP-1이 췌장으로 가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고요. 뇌로 가서는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흥미롭게도 당뇨 환자들 중에서는 이 GLP-1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을 공략하는 약들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뱃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몸에서 독성을 많이 뿜어내고요. 이 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당뇨가 심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째, 마지막 기관은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당뇨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소변 을 뜻하는 뇨와 설탕 을 뜻하는 당이 합쳐져서 소변이 달짝지근해졌다 라는 뜻이죠 당뇨가 심해져서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내 혈당을 유지를 하려고 콩팥에서는 이 당을 배출하고 배출해 내야 되는데 처음에만 그러지 당뇨가 심해질수록 콩팥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당을 배출하기는 커녕 이 콩팥이 당을 더 흡수하고 앉아있어요 신장이 고장 난 거예요 아무튼 이 SGLT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콩팥이 당을 더 흡수를 하는데요 이 SGLT2를 막아버리면 당을 흡수를 못하고 배출해내겠죠? 그래서 개발된 약들이 SGLT2 억제제 바로 이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쓰면 안 되니 당뇨 초기에 써주면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 실버버튼이 의사 유튜버스러워졌나요? 네, 미스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뇨 치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했을 때제 환자분들의 경우 매일같이 맞는 인슐린을 끄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당뇨를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 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버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